안녕하세요. 김민정 요가입니다. 네, 지금 잠깐 라이브를 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 하체 운동 잠깐 보여드리고 또 오늘 계속 일정이 바빠서요. 지금 어, 이 영상으로 그대로 올릴 수도 있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편집을 해볼게요. 자, 네, 이 하체 운동에서 음, 발가락 부분 운동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허벅지 라인 운동, 어, 스커트에서 했던 부분 다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특히 이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되게 중년 부분, 중년에 이 근력이 많이 떨어지기 쉬운 분들한테 필요한 운동을 해드리려고 이제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시리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가벼운 스쿼트죠? 무릎이 밀리지 않고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고요. 복부 안으로 아랫배 쑥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네. 이 바깥쪽에 엉덩이 라인에 힘이 안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가 약간 납작하게 되어 있죠? 새끼 발가락으로 바닥을 꽉 눌러주세요. 그럼 바깥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발뒤꿈치하고 새끼 발가락 바닥으로 꽉 누르시고요. 엉덩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세요. 네, 잘 해주셨고요. 다시 해볼게요. 배 당겨주시고 새끼 발가락에 힘 주세요. 자, 복부 당기면서 엉덩이 약간 뒤로 갑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지 마시고요. 천천히 허리 등 라인 위로 세워주세요. 어깨 앞으로 말리지 않게 쇄골 옆으로 열어주시고 견갑골을 엉덩이 방 아래로 살짝 내려주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형태가 되지 않고 내려서 등은 조금 더 안정이 됩니다. 네, 이제 천천히 골반 위로 올라오시고요. 네, 자, 이제 어, 지금 뒤에 제가 이 벽이 있죠? 이 부분을 살짝 의지해 볼게요. 한 손을 이렇게 벽에다 놓으시고요. 자, 반대의 발을 들 거예요. 무릎 높이보다 낮게 들어주세요. 이 무릎보다 낮게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허리하고 등이 뒤로 밀리지 않게. 일단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아래쪽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 새끼발가락에 힘주세요. 자, 이 펴고 있는 그니까 이 밑에 있는 다리는요. 무릎을 살짝 굽혔고요. 들고 있는 다리는 앞쪽 허벅지 대퇴 사두근에 힘주세요. 배를 당겨주시지 않으면 허리가 이렇게 뒤로 고정해지겠죠? 복부 당겨주시고요. 골반 라인은 위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주세요. 지금 든 상태에서 최소 5초는 유지해줍니다. 자, 반대쪽. 무릎을 살짝 굽혀놓으시고 펴려고 하는 다리, 배에 당겨주세요. 골반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네 발의 높이는 무릎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앞쪽 허벅지에 힘 주세요. 앞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반대로 해주셔도 상관없죠? 자, 골반을 잡고요. 네, 이 아래쪽은 무릎을 살짝 굽혀놓고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하는 쪽은 앞쪽 허벅지, 대퇴사두근, 무릎을 펼때 메인 근육이거든요. 이때 엉덩이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골반은 위로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지금 손으로 벽을 지지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자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끼발가락 바닥으로 꽉 눌러주세요. 네, 나는 너무 흔들려. 그러면 다리를 더 내리시면 됩니다. 쪽 아래 무릎 굽혔습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또 먼저 아래쪽에 지지하고 있는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그리고 새끼발가락에 힘줍니다. 자, 들어오려고 하는 그쪽 다리, 배에 먼저 힘주시고요. 골반이 밑으로 아니고 살짝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네, 앞쪽 허벅지 대퇴 사두근에 지금 메인 근육 힘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디디고 있는 아래쪽 다리는 발바닥, 발목, 종아리 속 근육 아주 많이 강화가 됩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세요. 잠깐 그대로 호흡합니다. 네, 이 스쿼트에서 고관절 그리고 앞쪽 허벅지 근육 강화하는 동작 두 가지 해보았고요. 네. 잠시 앞으로 드는 동작 뒤에 여러분들이 이또 앞쪽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당기는 느낌이라든가 또이 안쪽에 장요근이 고관절을 이렇게 하면 굽히는 것이 되죠. 이때 장요근은 짧아지게 되거든요. 허리하고 골반 그리고 다리 연결하는 고관절을 굽히는 중심 근육이 장요근이거든요. 이제 반대로 천천히 장요근을 길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장효근 짧아지고요. 반대로 하면 장효근이 길어지죠. 이때는 이 다리 무릎 펴주시면 됩니다. 네, 나는 근력을 더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아래쪽 다리 무릎 살짝 굽혀주셔도 되고요. 네, 천천히 골반을 위로 발 내려주세요. 또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벽을 사용해주세요. 하지 근력이 약하신 분들, 하체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중심을 잃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벽에 한 손을 이렇게 대고 해주세요. 자, 이제 반대쪽 발을 천천히 뒤로 이렇게 발을 뒤로 당기면 장요근이 짧은 분들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발을 당길 때 내가 상체가 숙여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골반을 살짝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골반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 완전히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골반을 살짝 위로 네, 이 높이를 약간 위로 살짝 들어 올리면서 발을 뒤로 당기는 형태가 됩니다 자, 골반을 가볍게 이렇게 머리 방향으로 골반이 올라가면서 네. 허리가 너무 많이 숙여져서 장요근을 펴기 어렵다는 분들은 골반하고 허리 라인을 먼저 세워 주시고 발은 당기는 건그 다음에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잘 해주셨고요. 발 뒤꿈치 엉덩이 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발 뒤꿈치 엉덩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계속 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지금, 네.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도 짧게 짧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좀더 집중력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스쿼트 동작, 그리고 벽 짚고, 아래쪽은 무릎 굽히고, 위쪽은 앞쪽 허벅지 힘주면서 무릎을 쭉 펴서, 발의 높이는 무릎보다 아래쪽. 이때 골반 들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동작은, 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뒤로 당겨줬죠. 그리고 마무리 발 뒤꿈치 엉덩이 방향 뒤로 차기. 네 이렇게 네 가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하체 운동 계속 시리즈로 다음에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